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이야기로 거실을 10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지난 영상에서 거실을 가족의 행복과 단란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보자 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거실은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 두 번째, 거실인가? 테레비방인가? 세 번째, 테레비전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구조? 네 번째, 테레비전이 가족인가? 또 다섯 번째로, 테레비전을 거실에서 없애자? 또 여섯번째 소파를 없애고 테이블을 놓자까지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의 2편으로 이 나머지 7번과 8번 거실의 구조를 바꾸어라.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거실을 바꾼 사례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할텐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왜 제가 거실을 바꿔보라고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훨씬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상막한 삶을 살면서 심지어는 존속살인사건까지 빈번해지는 등 살벌하기까지 한데 이렇게 된 데는 건축, 특히 아파트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프라이버시 즉 독립성만을 강조한 아파트 단지는 이웃 동네와 교류를 못하게 만들었고 현관문만 닫아버리면 이웃집과는 단절되며 가족끼리도 각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 가족들이나 형제들끼리 소통할 기회를 방해하는 구조가 이같이 각박하게 살아가는데 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신만 생각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이웃을 배려하거나 협력하지 못한 탓인데 이 모든 것은 이웃과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이 사는 가족간에도 단절되어 살아가게 만든 아파트가 문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살아가는 아파트에서나마 온 가족들이 한데 어울려 대화도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거실을 잘 활용해보자는 것인데 이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답답한 아파트에서 할 일이 없어 갖가지 문제를 야기했고 또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지난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7번 거실의 구조를 바꾸어라 8번 거실을 바꾼 사례들 늘로 나눠 설명드리고 했는데 이두 항목을 사진과 함께 한꺼번에 오늘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라는 집은 한정된 공간에서 인간이 생활하는데 극히 최소한의 기능인 먹고 자고 배설을 위한 주방과 침실 화장실 외에 그나마 온 가족들이 모일 수 있고 다 같이 할수 있는 공간이 바로 거실입니다 그런데 이 거실이라는 것이 테레비와 소파에 점령당해서 가족 간의 대화나 소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텔레비전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서 가족 사이에 말도 하지 않고 또 형제들끼리도 같이 놀지도 않으며 또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고 싶어도 이 텔레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은 스마트폰과 영상 매체의 대중화로 더 가족 간의 대화도 점점 없어지게 된것 같은데 바로 이런 폐해 때문에 과감하게 거실에서 텔레비를 없애고 거실을 다무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나 놀이를 하면서 훨씬 다양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열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서재나 북카페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실을 소재로 꾸며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를 소재형 거실이라고 할수 있는데 거실에 테레비를 없애고 그 자리에 책장과 큰 테이블을 두어서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대신에 책을 TV 시청 대신에 가족 간의 대화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디지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아날로그적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실을 서재로 바꿔서 TV 시청으로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 줌으로써 독서와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거실에서 TV를 치워버리고 부모가 솔선수범에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게 돼서 독서 습관이 심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늘어나고 공동의 취미를 가지게 됨으로써 일체감이 형성되고 부부간에도 대화의 양과 질이 높아지며 독서를 통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격적 성숙을 통해 상대에 대한 존중감과 예심이 깊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어느 건설회사에서도 라이브러리 하우스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아파트 거실을 서재로 바꾸는 새로운 평면을 소개한 바도 있는데 이렇게 라이브러리 하우스 개념을 도입해서 요즘 유행하는 북카페나 호텔 라운지처럼 여유있는 공간을 아파트 안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기존 소파와 마주보게 놓았던 TV장을 치우는 대신 서재를 꾸미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번째로 작업실과 공방으로 사용하는 예를 설명해 보면 은햇빛이잘 드는 거실 창가 밝은 공간을 흔히 볼수 있는 TV나 소파 대신에 많은 책을 수납할 수 있는 책장과 넉넉한 사이즈의 테이블을 놓아서 가족 모두를 위한 공간과 특히 낮에는 주부들이 각종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 주거공간을 겸하고 있는 거실을 작업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미팅을 위한 원목 테이블과 작업대를 설치하는 것인데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집도 되고 작업실로 된다는 점에서 집업실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방에서 거실로 출근하는 삶인데 이러한 주부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제작자 등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서 이 거실을 이러한 작업 공간으로 만들면 대단히 좋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놀이 공간과 음악실, 다목적실, 홈깍페 등으로 사용하는 예도 있는데 또한 어린이들이 있는 집은 이 거실을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번 KBS의 인강극장 시몬의 한옥에 빠지다 라는 방송에서 이 이태리 이 건축가인 시모네씨가 우리나라의 한옥의 거실을 새아이들을 위하여 독특하게 꾸몄던데 그림과 같이 거실 바닥을 수영장 컨셉으로 거실의 중앙부를 낮추어서 아이들은 이 공간에서 각종 놀이도 하고 또 손님이 오는 경우에는 주변이 소파가 되기도 하며 온 가족이 이곳에 누워서 영화도 감상할 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새아이가 같이 잠을 자는 침실로도 사용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따로 놀거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꾸민 거실에서 항상 온 가족과 함께 놀기도 하며 잠까지 자면서 온종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거실을 잘 활용한다면 그야말로 온 가족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테레비와 소파만 덩그럽게 누워있는 테레비전 방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방법은 아파트에서는 바닥을 낮추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 하지만 꼭 이렇게 거창한 구조 변경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또그 밖에도 이 거실을 음악 감상실이나 홈 카페를 만드는 것도 독특한 활용 방법이 될 것인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하면 집중이 안된다면서 일부러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가곤 하는데 이러한 작업실 겸 홈카페가 집에 있다면 굳이 멀리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다음으로네 번째로 소호 사무실과 휴식 공간으로 어, 활용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휴식을 하는 프리랜서들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누구보다 집에 대한 애착이 있을 텐데 바로 거실을 이런 소호 사무실로 만들어 편안함이 넘쳐나는 여유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기능은 작은 아파트인 경우에 서재를 따로 만들 수는 없고 프리랜서로 작업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작은 책상과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오히려 거창하지 않아서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작업 성격에 따라서는 거실 안에서도 공간을 나눠서 한쪽은 작업 공간 다른 한쪽은 휴식 공간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자신에게 최적화된 업무 환경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직장인보다도 절대적으로 많은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 등을 꾸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거실에서 텔레비전과 소파를 없애고 거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재나 북카페, 공부방, 작업실, 공방, 놀이공간 음악실, 다목적실, 홈카페 소호사무실 휴식공간 등 10가지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거실은 특히 다른 어느 공간보다 넓고 조망 등 모든 면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 집의 중심에 있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좁고 콤팩트한 아파트에서 오로지 거실만이 여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이 거실을 잘 활용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이 활성화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 거실을 각자가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오로지 테레비방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할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하기에 따라서 특별한 공사나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족들만의 공간이므로 특별한 인테리어나 장식은 필요 없습니다. 거실의 역할 중에 접객, 즉 손님을 맞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 기능보다는 가족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테레비가 있는 한쪽 벽면에 책장만 놓으면 되고 값비싼 소파 대신에 테이블이나 탁자만 놓으면 되는 것이므로 만들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거실을 완전히 가족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린 집인 경우에는 안방을 제외한 아이들의 방문을 없애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은 칸막이를 없애자는 캠페인과 괴를 같이 하는 방법으로 문을 없앰으로써 쉽게 접촉하고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소통이 없는 데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각종 영상매체로 인해서 더 각박하고 상막해지는 세상에서 가족들이나 형제간만이라도 또 코로나 이후 삶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거실과 집의 활용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TV 시청에 빼앗긴 시간을 운동시간으로 확보해 육체적인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이 함께 즐기다 보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 가족 구성원 간 교류가 저절로 권할해지기도 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보다 더 행복하고 달란한 가정을 꾸려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였고 혹시 이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